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 커버를 탈거 후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올류말리보는 하이드라매틱 6단 3세대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화나 오염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며 덱스론6 전용 규격을 사용해야 하죠. 시간을 들여 충분히 드레인을 진행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가이결합니다 오늘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덱스론6 공식 승인 오일이며 100% 합성류입니다. 해당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유가잘 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1차때도 비교적 괜찮은 색을 띄고 있었는데 2차 배출분은 더 맑은 색을 띄고 있습니다. 드레인 플러그 및 레벨링 플러그 모두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신율을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 다시 한번 변속을 진행합니다. 쉐보레 차종들은 레벨링 온도가 상당히 높은 피...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제입된 미션을로 배송이 주르록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신품 레벨링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마무리하고요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인 85도에서 95도 중간인 9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운전을 통해 변속 상태 확인 및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 변속기 보상과 학습을 진행합니다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차량을 올려 작업별를 확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및 레벨링 플러그 모두 깨끗합니다 올려말리부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올말리르에 들어있는 오일로 보시면 됩니다. 드레인 플러그, 레벨링 플러그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